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 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음, 클릭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제 음악하는 여자 채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아직 너무나 작은 소형 유튜버지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이런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생각은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 되게 충격적이고 나름 큰 이벤트였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죠 어, 처음에 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또 어, 레슨을 하는 사람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더 늙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 저의 흔적들을 그냥 단순히 업로드해서 어, 저만의 저장 공간처럼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도 물론 그런, 시작,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저는 뮤지컬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어, 뮤지컬 노래에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어, 반주가 없어서 부르지 못하는 음악들이 많이 있죠. 어, 제가 제 부족한 실력으로 노래를 하고 싶어서 또 반주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상들이 좀 화제가 되고, 그 MR의 출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MR이 공유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제 채널이 이렇게 급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음. 어 그런데, 어 이제는 조금 그 부분이 다시 생각해보고 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커뮤니티에 여러분과 MR을 같이 이제 만들고 또 소통하고 싶다라는 제가 그시, 그런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게시물을 지나고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어, 저한테 이제 제안 아닌 제안 또 지적 아닌 지적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 어쨌든 제가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이 됐고 그것이 아주 소량의 수익일지라도 어, 제가 그렇게 MR을 공유하는 것이 어쨌든 원작자가 계신데 그.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 제안을 제가 되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음, 물론 제가 노래를 부를 때아이 노래를 불러이 노래가 있나? 반주를 검색해보고 또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나? 검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등록이 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작을 한 거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안, 않은 채로 본인이 그냥 혼자서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랑 이런 거를 다 확인을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다그 원작자에게 뭐 전화든 어떻게든지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커버 영상을 올릴 때도 그런 부분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주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어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법적으로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을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결정을 좀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 채널에 이렇게 MR을 업로딩을 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제 채널에 지금 제가 올렸던 뮤지컬 반주 MR을 다 삭제한 상태고 앞으로 올리려고 했던 영상도 비공개로 다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음, 저에게 그런 제안과 또 좋은 지적을 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하지만 저는 이제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처음 취지와 똑같이 변함없이 저의 노래를 할것 같고 또 제가 직접 연주를 해서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보컬 강의는 더 계속 할 거고요. 음, 근데 정말로 음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음악은 저한테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일일이 다 응답을 못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 없애서 제 채널에 조회수는 뚝뚝뚝뚝뚝뚝 다 떨어지겠지만,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 제 채널을, 이제 채널의 그런 게시물을 보시고 클릭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보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검색만 해가지고 그냥 자료만 이렇게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저를 떠나지 않고 제 곁에 계셔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아,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이게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저를 이제 좀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는 음악으로 노래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이렇게 마구 마구 이렇게 좀 허락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곡을 커버하면 외국곡에서도 라이센스가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 와요. 근데 수익을 공유하거나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작품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제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 너무 아쉽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길 바라고 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 봄이 찾아오는데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봄 기운 만끽하시면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어, 앞으로도 음악하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음악하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